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올해로 제주 4.3이 75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4.3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 증언도 있었고요. 또 현장 발굴 조사도 있었고 또 학술 차원의 또 연구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 차원의 많은 노력들도 있었고 또 언론사들의 취재까지 많은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는데 사실 이 70여 년간의 기록물을 살아있는 이 역사인 제주 4.3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기까지는 그 여정이 좀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제주 4.3 기록물이 제주의 역사를 넘어서서 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들 모두 다 응원을 보태주셔야겠습니다. 네, 이 4.3 기록물이 정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 세계 기록 유산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기다리면서 또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는 화재 현장 시간인데 이 화재 현장 자영국 리포터가 또 발빠르게 또 다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 사삼 유적지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음. 여러분들은 제주의 사삼 유적지라고 하면 어디 어디 갔다 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뭐 제일 먼저 봉계동이 생각이 음. 나요. 사삼 평화공원이 있잖아요. 네, 음.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이렇게 봉계동에는 사삼 평화공원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잊혀지고 이게 그 감춰지고. 가려져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굉장히 아, 많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네. 마을도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고...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간인데 터만 남아있고 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역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고늘동 마을이라는 그런, 그런 고, 유적지처럼 잊혀지고 사라지는 그런 네.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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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도와줄 두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주 다크투어 양성주 대표님과 김잔디 상무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은 일 하세요. 네. 지금 제주 사선평화공원에 나와 있어요. 네. 어, 우리 대표님께서 꼭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싶다라고 네. 하셨어요. 이곳의 의미를 좀 이렇게 좀 설명 좀해 주십시오. 야,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뭐 멋있게 보이는 공간이지만 사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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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왕이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자랑 아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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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지지 않은 사삼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요, 어디일까요? 덩일을 넘어가야지만 굴로 가는 입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아... 처음에 답사 왔을 때는 네. 이것도 원래 굴 입구를 다 막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일부 조금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근데 아... 여전히 좀위험하고 접근이 쉽지 않은 거아요아 이게 가는 길이구나. 네네, 네. 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많이 조심해야 돼요? 네. 어머! 조심하세요. 굉장히 고지대고, 오 이끼도 있고, 오 어, 나무도 이렇게 굉장히 다 잘라져서 다니기가 힘드네요. 어머, 오, 어, 오 어, 조심하세요. 그런데 여기 누가 어떻게 찾아요? 고냉이 술계라고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적지 않을까 싶어요. 천연 자연 동굴인 고냉이 술계 마을을 불태우기 전까지 봉개리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었던 곳이랍니다. 용암 동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곳으로. 지금은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구울 하면 항상 비참한 생활을 한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피해 살았던 분의 얘기를, 구 굴에 대한 기억을 들, 들으면 자기를 품어준 공간으로 기억하는 아. 분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음. 보면 어, 그 참혹한 현장에서 추운 겨울에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음. 유일한 공간이었다고 볼수 볼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분들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됐던 공간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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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대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어떤 설치를 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이런 분들이 사회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협의해서 잘해서 이렇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제주 4삼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 제주의 아픔이 무고한 죽음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 유적지뿐만 아니라 유적지 일대에 대한 정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까요? 고랭이 술개를 뒤로 하고 찾아간 또 다른 사3 유적지. 이곳은 동해천 마을의 추모 공간인 동해천 사3 희생자 위령비입니다. 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어 여기 동해천 마을에 그 시행되신 분 명단을 이제 위령비에 이제 새겨놓고 아, 매년 4월 2일날 그 여기에서 어, 위령제를 지내거든요 올해도 음. 아마 11시에 위령제 치를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굉장히 잘돼 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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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72명의 이름이 각 명비에 새겨져 있는데요. 걸린문에도 희생자 명단에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더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석구악계인데요. 괴는 제주어로 동굴이라는 뜻인데 이 근처에 동굴이 있을 만한 곳이 안 보이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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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연차제 고통이 시달렸잖아요. 아, 네. 근데 그런 이름 자체가 그때 거론되는 것들을 주민들이 그 어, 꺼려했죠. 근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를 이제 봉해버리고 그 기억을 이제 묻어버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직접 들으니까 이렇게 막아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어. 잊혀진다는 것은 결국 사라져 버리는 것이겠죠. 보존하고 기록하며 우리의 역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더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속상하고 앞으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정. 네. 앞으로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서 주세요. 네. 네, 자연국 리포터가 이 봉계동의 4.3 유적지를 좀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네. 저희도 이제 방송 보면서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게, 이 봉계동의 4.3 공식 유적지가 이사3 평화공원 뿐인가? 라는 맞아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예. 예, 저도 뭐 대학 시절부터 뭐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유적지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봉계동에 이런 지역을 다녀본 건 처음이에요 음,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그냥 방치만 되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음. 오히려 막 훼손이 되고 음. 이러다가 점점 나중에는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지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이게 아까도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유적지의 대부분이 이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음. 이렇게 좀 방치돼 있고 이렇게 관리가 안돼 있는 게좀 대부분이에요. 음.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건 여기가 유적지라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저렇게 음. 쓰레기 떠미를 이렇게 막아놓고. 막이막 방치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4 3의 진정한 어떤 평화와 또 상생으로 갈수 있는 길은 교육에 있고 또그 교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을 잘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 4 3은 지금 완료된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역사라고 보여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4 3 유적지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소리> 자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 네. 오늘은 어디로 가서 누구와 만나고 왔나요? 네 안녕하세요 정정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마늘로 유명한 고장이죠. 바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음, 다녀왔습니다. 아, 대정. 네. 자이 봄이 찾아온 만큼 이 한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손놀림이 굉장히 바빠졌는데요. 어, 이 봄이 찾아온 만큼 오늘에 만나볼 주인공 역시도 함께 바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네. 하고 계신 일이 네.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아, 요즘에는뭐 이렇게 농사 지으시면서 농사도뭐반농사도 뭐 농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시는분들이많잖아는사들과 함께 있는 사요들과 함께 있는 이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는사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 나는 못지않은 엔잡러를 선하고 있지만 저 <웃음> 못지않게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을 이 로우인 제주에 담게 기 너무 부족해서 어. 잠시 저를 꺼두었습니다. 네. 아, 아, 그래요? 궁금하시죠? 오프! 오프!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웃음> 온! 바다를 향해 우뚝 솟은 송악산이 자리한 서귀포시 대정읍. 섬과 섬을 잇는 곳이자 제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요. 사실 대정도 여러 가지 아픈 역사들을 갖고 있는 마을 중에 한 군데인데요. 네. 어, 이분이 주인공이신가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대정읍상모리를 찾았습니다. 사나 사나, 한라 사나. 산녀 이제는 말문을 열어라. 너희 장엄한 얼굴처럼. 지는 전동 소리로 지금 왜 치시는 건가요? 매일 아니면 낭송을 하시는 하세요. 건가요? 그러게요. 섬이 힘찬 필체로 써 내려간 글에는 사연이 한가득 담겨 있는 듯싶요 소리 높여 글을 낭독하는 어르신. 천하지 대이 농업이라. 싶은 걸까요? 학원을 고고마심고 조심는 마음 어디에 비할까? 봄이 되면서 농촌에도 농번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창휘 어르신도 반 일이 한참인데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좀 쉬나 했더니 마당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합니다. 저는 강창휘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생각나면 시도 종종 씁니다. 아, 시를 쓴다고요? 시를 쓰시는 농부시군요이 그 중간에 젊은 분들이 시 등장했다. 시 등장해 가서 들어보니까 아그 어려운 가해로 젊은 시인한테 와서 이거 다섯 개서시가 올려달라 될까요? 아, 올려달면 될까요? 하고는 18일 만에 통보왔어요 합격됐다고. 하이 눈물 나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이 있어요. 와 내가 시인이 됐구나. <웃음> 근데 말씀만 들어도 에너지가 넘치는 분 같아요. 어르신의 첫 시집엔 고향의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송악산 너의 밑에 진지굴은 동남아 제일인데, 햇빛 그리워 울고 있단다. 가파도 바다, 그리움으로 사랑을 휘돌아 감는 파도는 해녀 몸 돌돌 감아 너와 나의 정 얼마나 깊느냐고 소리소리 지른다. 살아온 이야기를 시로 표현하는 어르신, 시를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퇴근해 가지고 초록소년에 나올 때 요쪽에 오고 보니까 하모 사람들 성장을 실고 울면서 가는 걸 내가 목격했지.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다 이건 아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세상이 있느냐. 후세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아, 이 당시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리기 위해서 더시시를쓴거니또 음,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어르신의 시집엔 사상과 관련한 시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불을 타건 바람 소리에 섰달 오름 생각이 묻뚝 아 겨우 증례가 만나는 그날 새벽 이슬이 피가 되요 그리우지 만나면 죄 없는 영혼 밝혀졌다가 치는 소리가 저 하늘에 아픔을 혼자 간직하기보단 함께 이야기할 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강창효 시인, 그것이 어르신이 시를 쓰는 이유인데요. 봄비가 쏟아진 3월의 끝자락, 마을 어르신들과 시 투어를 떠났습니다. 도착한 곳은 사삼의 아픈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는데요. 열살때 기억이지만 여든이 넘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선역바시라 것도 선역바시라 것도 잘못된 것이죠. 괴살, 아니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를 죽이고 동생이 잘못됐다고 형을 죽이고 이것디 세상에 있을 수 있는데 보이는 하늘나라 이런 법도 어디 있느냐. 애통한 마음이 들 그렇지 이건 아니다. 아직도 애통한 그 마음을 시에 담아봤는데요. 바람 부는 사삼 사건 1998년 12월 13일 이곳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대살한 곳이다. 아 슬프다 저 하늘은 알고 있다 서러미 긴 여정을 들어 우리 역사는 오늘의 참여 억울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사를 목격한 주민들도 악몽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다섯 살 여기서 다섯 살 우리 누님네 집에 우리 누님네 집에 어머니하고 일로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치마폭으로 잡아당겨본 거라 나를 음, 뭐, 뭐 보지 뭐. 말아라 그래가지고 총소리 는 나고 음. 그래서 겁났던 게 지금의 시에서 생각나는 게 바로 어, 시체관이니까 음. 제일 슬픈 일이지. 지역 광양도 들고 이거다 수십 년간 모두가 숨죽이고 살아왔던 세월입니다. 사삼에 관한 시를 낭송할 때면 강창유 시인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보라스 분 사삼 사건 당시에는 시를 못 썼어요. 씻었다가 끌려 들어가 거기에서 씻었다 이 자식.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안겪어 보면. 알 사람들, 아 그렇구나. 그때 기운이 하늘을 칠것같요 진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거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시라는 방식인 것도 참 멋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이 시를 읊을 때에 크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들수 있게, 즉물음이지 외침이지. 없는 그 속에 사인 것을 유가족... 외치는 그 힘이지. 가슴이. 야 이거 아니다. 나 시로도 그렇게 크게 외쳐. 가슴이 터져라고. 억울한 영혼들이 듣길 바라는 어르신의 간절한 외침이었을까요. 그 사람 돌아가신 사람들이 좀 돌아간 후에라도 저승에 가서는 이, 소, 이 시를 읽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든지 저승에 있는 억울한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시. 그런 책임감으로 매번 시를 고치고 쓰기를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닿길 바라며 오늘도 강창유 시인은 하늘을 향해서 시를 크게 외쳐봅니다. 황야의 꽃한 송이. 세월 젖은 황야에 홀로 핀꽃한 송이. 비바람이 겨 오가는 세월, 님 그리워 기다리는 그 모습.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 맞으며 이제 붉은 꽃으로 단장하였네. 너의 품 바람에 날리는 꽃향기, 이 세상 끝까지 님 찾아 사랑을 뿌리네. 네 오늘은 이제 시를 쓰는 농부 시인을 만나봤는데 어 정말 이 글솜씨나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 시를 쓰시는 모습이 어 정말 대단한 내공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쓰는 이 농부 시인의 그 절절한 그 진정성이. 굉장히 크게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이 도전하신 시라는 분야는요. 음.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아주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시인에 도전하셨다는 게 음.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요. 정말 멋지신 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을 했다고 음. 해요. 그래서 책도 너무나 많이 읽고 있었던 문학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어, 이 무엇보다도 이 제주 4.3에 대한 이 통안의 역사와 슬픔을 더욱더 많은 분들께 진실을 알리고자 음. 이 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통 네. 우리 시는 이렇게 우아하고 고유하게 울조리잖아요 음. 맞아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네. 그 통안의 슬픔을 외쳤습니다. 음.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그강창 선생님의 진정한 뜨거운 열의를 너무나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음. 저도 그정정우 리포터가 얘기한 대로 그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듯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크게 외치실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잠든 영혼들이 못 들을까 봐 들으라고 음. 내가 진실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어서 어 크게 외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 정말 그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조차도 시도 우리 사삼 기록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 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을 뗐는데 어,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주 MBC 라디오,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봤을지 빨리 만나보고 싶어지는데요.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시사전망대 2부 시간인데 오늘 제주민의 총김동현 이사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가 좀 네. 있었습니다. 서북 청년회라는 곳에서 어, 추념식 당일에 사산평화공원 진입로와 옛 서북 청년단 제주본부 사무실터 해병탑 제주시청 조형물 앞 등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여쭤봤잖아요 서청이 그 서청이 맞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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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 보고서 예, 그렇게 나와 있고 그그그 피해자들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웃음> 예.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주도민들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서북 청년단을 개선한다? 과거의 서청의 만행을 이제 와서 되, 다시 되풀이한다는 얘기입니까? 음... 저는 이게 초청인 말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예. 이런 세력들이 준동할 수 있는 게꼭 보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예. 이런 식의 <웃음> 역사적 <웃음> 퇴행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제주 사3의 문제, 진상규명, 해결 의지,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 시그널을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라 하는 걸. 그런데 아. 지금 이 보면 하, 이게,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8일에서 소위 말하면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소위 말하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예. 이런 식의 이야기 이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예. 과거 5.18 때도 똑같은 일을 했고. 야, 그래서 저는 이거 명백하게 우리나라 현행 법질서 하에서 이런 예. 사람들을 처벌해야죠. 그게 결국은 이제 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 윤석열 예. 대통령의 말처럼 어. 그게, 그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도대체 그 서북청년단의 과거에서 뭘 계승하고 뭘 이어받겠다는 건지 이거는 정말 계승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니니까 네. 저는 노려보지 마시면 <웃음> 그, 좋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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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네, 네. 연이어서 해외 방문이 있다 보니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셨고 또 이번에 또 미국 국빈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이 바빠서 불참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짧게 한 마디씩 좀 듣고 갈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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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올라가시다고 그만큼 그리고, 또 바쁜 일정을 그리고, 쪼개서 그리고, 온다고 우리가 또 평가할 수도 아, 있는 거니까 예, 그걸 예. 너무더 예. 폄하하지 마시고 예. 어~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때 참석하셔 가지고 사 삼의 어. 완벽한 해결 완전한 예.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예, 예. 그 후에 행정책임자로서 국가 수반에 대해서 사 삼에 관련된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이 예. 변화된 건 전혀 없고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네. 그 속도를 감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그런 데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참석을 했냐 예. 말이냐가 절제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그 도민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이 못 오게 되면 당연히 그다음에 총리가 참석하는 걸로 애초에 정리가 네. 안 됐을까라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정부가 사삼을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 좀 심한 말로 아니면은 조금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 용산에 전화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웃음> 제가 그 정도 말... 레벨이 안 되죠. <웃음> <웃음> 아니 그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예. 총리 대통령못 오시면 총리가 참석하면 예. 여러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었대요. 음, 어, 이런 음. 상황에 대해서 예, 그리고 예. 뭐 이제 6월에 있을 중앙위원 교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 의견들을 예. 좀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이제 전달을 좀못 하지 않습니까? 면담 자체를 좀못 예, 못해 예, 그, 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총리가 직접 그 사삼 중앙위원회 회의를 제주도에서 최초로 개최해가지고 아, 예, 예, 예, 어, 회의도 개최하고 했거든요. 예. 상당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분위기가 그저 그 전반 못한 건 있는데 뭐 나름대로 또 총리도 총리대로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삼 예. 유족회하고의 소통이 그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유연, 예. 어, 조금 이제 충분하지 못한 거는 저도 좀 아쉽.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현덕규 변호사님 계속 좀 <웃음> 난감해하시는 <웃음> <웃음> 표정 같아서 이야기 조금만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자꾸 이렇게 대변해 주면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냥 그냥 속마음을 <웃음> 이제 네. 털어놓는 <털어놓으시기> 게고있어요 <웃음> 아, 그러면 자 대통령 총리급까지는 이제 얘기를 네, 거기서 네. 그만하도록 하고 제주도 언론에서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최고위원들도 보통 오시잖아요. 네네. 네. 음. 태용호 최고위원이 <웃음>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좀 하신 <웃음> 말씀이 있어서 올까 안 올까에 대해서도 사랑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그날 태용호 최고위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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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는 거잖아요. 좀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죠. 민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총리가 만약 온다고 한다면 예. 현 정부에 이제 오는데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감한 시기라면 음. 오히려 안 오는 게 맞죠. 아니 근데 이제 문인 대통령이 세 번인가 왔죠. 예. 예. 그리고 사삼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고 그리고 사삼에 대한 어떤 진정성의 해결 의지도 보였기 때문에 음. 뭐 전직 대통령에서 찾아준다면 좀 유족들 입장에는 굉장히 뜻깊죠. 예, 예 뜻깊죠.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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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얘기로 다 채우지 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상과 <웃음> 네. 관련된 얘기를 꼭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구나. 자 오늘 시사 전망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민예총, 제주민예총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분감사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음. 이념이 상처를 해집지 말기를 바란다. 음. 저는 이말 속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삼이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서 정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픔을 대신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는 이런 그 유족들의 아픔을 해심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평화와 상생으로 갈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삼을 기억하고 끌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어,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문화 코너 시간입니다. 네. 어, 3월의 이제 끝자락인데 맞아요. 오늘은 어떤 문화가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웃음> 어, 이제 제주 4.3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로그인 제주가 먼저 이 제주의 4.3을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 순위삼초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예, 책으로 접하신 분들도 이렇 지고. 이제 오페라 무대로 올려지고 있죠. 배우들도 굉장히 진지하고 네. 어, 굉장히 열심히 네. 연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연습 장면인데도 뭔가 그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하고 있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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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하반기에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월에 베로스니 삼촌을 올리게 되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보다 많은 관객분들과 사섬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고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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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오페라라는 장르가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오페라라는 장르 또 창작 오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4.3의 아픔을 전달해주는 순이삼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와 예술의 어떤 조합 또 새로운 음. 만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걸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올해 4회째 물론 아까 강혜명 감독님은 이 4년 그 이후를 내다봐야 된다고 네. 하셨지만 4회째를 맞이하는 이 창작오페라 순인삼촌팀의 어떤 감회 그리고 의지도 조금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더욱더 특별한 건 음. 오디션을 거쳐서 공식 네, 네, 네. 오디션을 거쳐서 새로운 얼굴들도 합류를 했고 또 4, 3주 주관과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고 음. 하니 좀더 어떤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깁니다. 네, 앞서 서 이제 강혜명 감독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창작오페라는 공연 자체가 음. 정말 전국화, 음. 세계화, 그러니까 제주를 넘어서 또 전국으로 맞아요.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연 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주셨는데 네. 이 제주 4.3에 대한 어떤 세계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공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주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는요. 어, 제1조선인 작가 김석범과 김시종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4.3문학특별전 김석범, 김시종, 불혼한 혁명 미완의 꿈이 오는 6월 30일까지 어,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어, 이번 특별전에서는 이 작가 김석범의 화산도라는 책에 일본어 초판본 그리고 김시종 시인의 이까이노 시집 서명본이 전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또 번역된 작품집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작가회의는 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자산 평화공원 문주 앞에서 시화전, 서러울수록 그리울수록 붉어지는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전시 첫날인 4월 1일 오전 11시 개막식에서는 시 낭송과 더불어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진혼무 그리고 노래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어 4.3을 코앞에 두고 있고 지금은 4.3 추념 기간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네. 어 4.3과 관련한 문화예술 행사도 곳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4.3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일인데요. 4.3 현장들을 찾으셔서 의미 있는 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저희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